일랐어요. 졸리기 시작합니다. 부분이에요. 아이디어스에 상세 페이지 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안 돼서 밤을 꿀딱 새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팔이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몸이 안따라오니 일단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새벽. 그래, 그게 좋겠다 1번 조금식 담여품 준비하기 1번 아이디어 스윗 담여품 상세페이지 만들기 신메뉴 추가 이거는 방금 다시으니 돌체라테랑 그래놀라 커키이 응. 어, 식품표시상 스티커 만들기 로그 많이 어 그래, 놀라만는데 허... 자리가 모자라네. 근데 또 이제... 제가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dm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거 답례품 결혼식 날 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냐? 제가... 또 이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패키지 디자인 이쁜게 생각이 안나서 너무 항상 마음의 짐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되게 막 신내림 받은 사람처럼 디자인이 생각이 가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대표가 노사원에게 오늘 동대문 시장부터 갔다와라 보자들 사고 샘플링 해라 시제품 만들어라 그래서 노사원이 다녀옵니다 결혼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느낌 그리고 이번에 쿠키를 맛은 똑같은데 쿠키를 음. 르게 했더니 이 패키지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웨딩뮤팅으로 핑크빛 인생을 표현해 봤거든요 아 제가 결혼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이뻐요 지금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미니쿠키 얘도 미니쿠키긴 한데 얘는 30g짜리가 5개 들어있고 얘는 60g짜리 미니쿠키가 6개 들어있어요 돈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단가가 비싸도 이거는 사야 돼 이거는 이거 받으면 기분얼 너무 좋아 나 진짜 사무실에서 결혼식 당예품 이걸로 받았다? 와나 진짜 결혼식 충이금내고 하나도 안할것 같아 미쳤어 진짜 외환사 너무 예쁘네 그리고 이게 왜 결혼식 당예품으로 줬냐면 남녀노소 다 좋아요 저희 집이 진짜 대가족인데 저희 아빠가 75세거든요 이 쿠키 너무 좋아하고 75세인데 몇 박스 샀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조카가 세명인데제 조카들 쿠키 너무 좋아요 언니들만 어린이집 선물로 소 안가리는 그리고 30대 여성들 너무 좋지 이거 딱 아침에 선물 받고 사무실에서 오후 4시 사부작 사부작 먹으면 미니쿠키 한 개씩 먹으면 얼마죠? 짱인 것 같아 진짜 최고야 진짜 무조건 Комневка. 끝나지 않아서 커피를 사 마시러 가고 싶어 10시 안에는 무조건 끝낼 거야 집에 가서 씻고 싶어 개정하는 소이 라떼 저는 수박에서 소이 라떼가 롯트밀 라떼만 마십니다. 진짜로 축하해요 여러분 지금 화요일에 발송을 생각한 사장님이 토요일 도착인 걸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계요 아니 오늘 덕 출발했대 월요일에 받을 수 있는 거야 샘베씨 마음을 많이 졸이셨나봐요 많이 졸였어요 말해뭐의 핵심 가치가 실례인데요 신뢰를 깨뜨릴까봐 우리 CEO님께서는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게도해주세요 물이 들어가 있으니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웃음> 세영아,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세영아. 내가 이러려던 게 아니라, 집에 생단보도만세번 왔다 갔다. 안 <웃음> 뭐든 먹고 싶다고 말하라고 했는데 결국 언니가 최종으로 제안한 곳이 어디야? 메가커피? 사람이니? 메가커피 괜찮아 괜찮은 건 알겠는데 거기 1800원이야 1800원 학습 분위기도 그게겠아 사람이니? 언니가 생각해도 민망하잖아 지금 아니 지금 선택지가 없잖아 시간이 늦어서 <웃음> 분이 참 좋군요, 철씨. 참 마음에 듭니다. <웃음> 당신의 그 눈빛, 제가 눈빛 강렬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어, 그 그쪽도 좀 강렬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베이커리사 하고 있어요. 그거 참 근사한 일이군요. I found that f roin so f a and it's from way back in no one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Grew up on 913 on Blue r o c k Memories of six kids running around those halls Then out in the California sunshine We wore no shoes through a l l e y s And shattered windows throwing baseballs